오래 기다리셨습니다! 참천 비무제! 과연 새로운 참천 제급이 타생할 수 있을까요? 기세 좋게 등장한 모험가를 소개합니다! 스트라이카 참가자의 출사표를 살펴보니 엘리멘탈 버블을 모아 저 범상 찬은 개운이 느껴지십니까? 오 마치 한 마리의 호랑이를 보는 듯하군요! 자 그럼 경기 시작합니다! 스트라이커 선수 시작과 함께 호동에게 타고둡니다! 이어지는 번개의 속삭임! 순식간에 치명타 저항률을 낮추고 증가시키다니 정말 대단하군요. 말씀드리는 순간 강력한 일격을 가합니다. 뇌호기 그리고 이어지는 오만추리아. 강하나의 적에게 쏟아지는 강력한 일격. 아 감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화려한 반짝이에 움동이 정신을 못 차리는군요. 공중에 있는. 해당되지 못합니다! 압승이 기대되는 가운데 드디어 마무리! 폭! 열! 환! 아! 잘 버티던 호동도 끝내 쓰러지고 마는군요! 호동아! 세상은 무서운 거야! 비무제 파화를일으고 있는 새로운 NH의 모두가 스트라이크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!